와 거대한 입니다 이거는 팔남동꾼 가겠습니다 팔남동꾼 가서 사이팬 캐리 쓰겠습니다 어 일단 그러면 스카너를 찾아야 하네요 거대한 이미 체력의 1.5% 만큼 공격력을 얻는 건데 팔남동꾼이 이번에 또 버프가 되었죠 750에서 800으로 난동꾼 유닛은 또두배니까 체력이 1600 증가합니다 아무튼 시너지 만으로 공격력이 24가 오릅니다. 여기에 기본 체력들도 있으니까 이성 어, 찍으면 거의 주컴 하나씩 든 수준이겠죠? 이제 구랩 가서 8만 분분 맞고 끝냅시다. 조합은 이게 그냥 끝일 것 같아요. 나이스 오른. 이걸로 하겠습니다. 는 지금 삼성이라서 지금 체력 4492 공격력 202 올라려. 그래도 진다 음 일성이 다섯 갠데 히통이 너무 많아 가지고 티가 안 난다. 이상 작다. 알려. 용씨 뿐만다. 울었다. 근데, 사이펜이 피어도안 잡히네요? 어, 우 어, 사이펜. 나왔어. 오른도 공격력이 149, 59 증가했습니다. 사이펜이 빨리 이성이 붙었어야 했는데, 그래도 이제 뭐, 리코 써서 붙이면 되니까 괜찮습니다. 사이펜 잘 파고 들었고, <웃음> 이집 탱커들도 튼튼하네요. 코키어 사이비나 어디가? 어 나이스. 한 번이 코르키 정리해줬네요. 보내주고 디크 먹겠습니다. 어 나이스. 황켄치소풍어 여기도 회복 장난 없다. 아, 근데, 누누가 삼성을 찍었는데, 오모 끝까지 끼고 있는데도, 챔을 삼킬 체력이 안 되네요. 어, 나이스. 다혜야 한 방에 터뜨리고. 아, 이거 클론이구나. 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, 그래도. 오, 신기로스. 어, 잠시만. 다혜아 모으네? 아, 어, 여기는 시오유 모으네? <웃음> 다들 왜 그러슈? 어? 어 니코도 있는데 이거 근데 이번에 제가 보내면 될것 같은데 아 정말 아 그치 좀 잘못됐다 팀장 피했어야 했는데 <웃음> 그래도 탈론 소풍은 피했으니까 다행입니다 확실히 야스도 이성이고 또 시식이도 많아서 조금 까다롭네요 이거 야 쏘! 빛된 복 구원! 오 구원 나이스! <웃음> 아야스 진짜 이거 안 죽는 거봐 하지만 내가 더안 죽었다 <웃음> 죽나? <웃음> 어 이렇게 빨간던군 거대한 힘으로 1등 했습니다 <웃음> 아니 클론한테 왜 진거야?